앞에 보이는 이 제품은 충전식 모기 퇴치기 모기 빠지기입니다자 모기를 얼마나 잡았나 볼까요 집에서 아 근데 모기는 없네 안타깝다 날파리라고 하죠 바나나 껍질 같은 거 놔두면 생기는 애들 그런 애들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네요 오늘은 여기 잡힌 벌레들을 관찰해 볼 거에요 오늘 촬영에 쓸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고요 여기 보시면 모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뭐 표고버섯 머리카락 콩나물국에 들어있던 콩나물 당근 아저 까만거 번데기입니다. 그리고 멸치, 국물용 멸치, 조림 멸치, 파, 새우젓 두 마리, 그리고 모기 한 마리, 초파리 한 마리, 조그만 나방 비슷한 거한 마리. 여기 용액은 뭐냐면 왼쪽 빨간 건 아세트산 카민, 식물핵을 염색할 때 쓰는 용액이고요. 요걸로는 양파, 껍... 어? 질의 세포가 관찰되는지 알아볼거예요. 파란거는 메틸렌 블루 동물세포핵을 염색하는 용액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걸로 입반 상피세포가 관찰되는지 도, 실험을 해볼거예요. 자 그럼 우리 촬영을 해볼까요? 올려볼까? 어? 부린다. 이게 슬라임이야. 겉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응 음, 겉면이 쭈글쭈글하지 응 음, 만들만들한 줄 알았는데 살살 움직이네 음, 겉면에 먼지 좀 봐라 별의별 아, 먼지가 그쵸? 다 없네 뻔데기 갑니다 아! 이게 바로 번데기 실체야 되게 웃기합다 어허 번데기야 <웃음> 털도 있어 건데리털아건데기 응. 아! 아! 다음 타자가 다 하는 좀 크게 관찰해보죠 우리 오 화가 이렇게 생겼 응 사이드 털 있네. 여기 파야 파잎 보이지? 응. 파는 이렇게 생겼어. 야, 잘 보인다. 파, 파 봤지? 응. 그 다음에 뭐가 까그 다음에는 큰 멸치 가자. 멸치는 얼굴이 있어. 우와, <웃음> 아, <웃음> 이거 뭐야? 그 멸치 눈이야. 멸치 눈알이. 멸치 이빨, 이빨, 이빨 보자. 없어. 어 말랐으니까 마른 멸치잖아. 이 이거... 국거리 멸치야. 어. 정적으로 이렇게 확대 더 된다. 멸치 이빨 나와라. 오. 뭐야? 아... 멸치 콧구멍 보이지? 어디? 여기. 여기 <웃음> 어디? 여기는 멸치 지느러미, 아가미. 우 와, 멸치 꼬리. 꼬리를 하시면 약간 올려야 되겠다. 꼬리 끝이 저렇게 망가져 있어. 말라가지고 마를 때 망가진 거지. 그럼 우리 큰 멸치 봤으니까 작은 멸치 볼까? 이거는 멸치 볶음에서 꺼내왔어. 멸치 볶음 안에 있는 멸치. 오우. 우리 이제 다음 타자 가보자. 다음 건은 표고버섯이야. 표고버섯. 음 응. 버섯은 균사체로 돼 있거든. 균사체가 부인아 보자. 균사체가 뭐야? 어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세균이야. 세균 덩어리. 근데 왜 이렇게 커? 근데 균이 그래가지고 실처럼 막 엉켜 있다고 해가지고 균사체라고 불러. 음. 표고버섯. 그다좀 편한 거 가볼까 우리? 마음이 편한 거 당근 아, 당근 어디야겠다 봐도 모르겠다 뿌리야 당근은 응 음. 구멍 뚫린 거 같은데? 응 어. 아, 구멍 이 뚫린 게 보이진 않지만 당근에는 물관이랑 채관이 있어 가운데 쪽이 물관이고 그 바깥들이 쪽이 어? 채관이야 그리고 어, 당근 자궁 음. 오우. 이렇게 된 얘는 뭐야? 오0 원에서 새 날개 새 날개 부분이야. 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동전도. 와. 그리고 이번에 새우를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새우젓이야. 그리고 이쯤에 여기가 여기 바로 있지 여기. 여기. 아, 응. 맞춰볼게 저 안쪽이 왼쪽 위에 여기가 새우의 심장이야 새우의 심장은 머리 쪽에 있어 나머지 응. 몸통은 다 살이야 어. 저게 뭐야 다 세균인가 세균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 이거는 냉장고에 있는 새우젓에서 꺼내온거야 다음 타자 가보자 콩나물 콩나물은 우리 꼬리 부분에 볼까? 얇다. 우와. 바로 초점이 맞네. 꼬리야 콩나물 콩이다. 응. 음, 갈라진 부분에 볼까? 콩에서 콩. 응. 오. 콩나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애들이야 목이 빠지지게 해서 잡았던 목이 보자 목이야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 이게 목이 얼굴이야 어. 후 그리고 눈썹 생긴게 되게 두껍다 실제로 목이 입은 이렇게 생겼어 저걸로 사람을 모는 거야 음. 빨대처럼 생겼지 응이 음. 끝에 모기 다리도 한번 볼까? 응난보기 음. 싫어 아빠도 모기 싫어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음. 오. 모기 다리 털좀봐 아 모기 꼬리 육팔리 너무 작다 오. 너무 크다 촛바이 이렇게 생겼어 오기보다 더 징그러운데? 그래? 응 훨씬 응. 어 날개도 보인다 날개 잘 보여 응. 초파리 날개 한번 바꿔봐 아 날개 응. 물고기 비늘 같아 응 꼬리 꼬리 아, 어때, 꼬리 초파리 이게 초파리 그 다음에 뭐로 갈까? 머리카락 한번 보자 머리카락이야 한번 어. 염색해서 그런... 오 오. 신기하게 생지지그 응. 다음에 오늘의 도전과제 두 가지가 있어 오늘의 도전과제는 하나는 양파 세포가 과연 보일 것이냐 이게 바로 양파 껍데기다 근데 학교에 가면 현미경 관찰할 때 맨날 양파 껍질 관찰해 왠지 알아? 왜? 세포가 한 겹이거든요 양파 껍질은 딴 거는 세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관찰하기가 쉬워 양파 껍질은 어. 와 보이지? 이것도 물고기 비닐 같아 어? 새우? 이거는 양파의 핵이야 염색이 잘 되진 않았는데 여기 보이지 여기 하나가 양파세포 한개야 양파세포가 관찰이 되는구나 아까 이 빨간약 아세트산카민 있지 응. 저걸로 염색한거야 염색을 하면 핵이랑 세포막이 염색이 돼 그래서 세포모양을 볼 수가 있어 염색을 안하고 보면 아무것도 안보여 아 근데 응. 파란색 그건 뭐야? 파란색은 아세트산카민이라고 동물세포를 볼수 있게 해준거야 이거는입천장 세포 보일까? 보이겠지? 우와! 어! 보이긴 보인다 뭐가 곰팡이 같아 상피세포야 왜그래? 상피세포가 뭐야? 아 이게 세포야 사람 세포 세포가 뭔지 몰라? 오.. 정확히는 몰라 입천장 세포 입천장? 응 음. 근데 배율이 세포 안을 관찰할 정도는 안 된다 세포까지는 보이는데 어디 어느 어디가 제일 잘 촬영이 되냐 그냥 염색이 다 버리네 다 돼버리네 저걸로 세포 관찰이 되네 세포가 조그맣게 보여 세포가 이만하게 보여 이지좀더 좋을텐데 확대가 되나 이게? 양파가 제대로다. 양파 제대로 보이지.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육각형으로 봐줍시다. 양파 세포는 세포가 크군요.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될 만큼 세포가 커가지고 양파를 관찰하는구나. 세포가 한겹이고. 아, 양파 잘 잡힌다. 슬라임. 우리는 슬라임 관찰을 시도하고 슬라임인데 의외로 괜찮네. 빈드방울 같은데? 응. 음. 네고는소이지 그래, 소가죽을 관찰합시다. 뭐야 이게? 뭐냐면 소가죽이야. 그래 이렇게. 와 이렇게 생겼어? 기타줄 와 신기하게 생겼다 응. 기타줄에도 먼지가 많이 꼈네 진짜 <웃음> 기타줄을 좀 튕겨볼까? 음... 번째 기타줄 볼까? 더 얇은. 응. 더얇는 거. 제일 얇은 거 보자. 제일 얇은 거까지 갈수 있을까? 어 갔어 갔어. 어? 얘가 제일 얇은 거야, 맞지? 응. 시점으로 찍어줄. 기 타줄은 동글동글 이렇게 바줄처럼 돼 있었는데 얘는 그냥 철사처럼 돼 있네? 응. 푸시 한번 볼까? 그냥 푸시. 안이늘이자. 크게 보자 이 샤프심이야 오. 오. 이렇게 생겼어 핸드폰 화면은 아! 이게 뭔지 알아? 뭔데? 레드, 그린, 블루 RGB 어 그린 보이지 여기도? 어. 빨강, 초록, 파랑 빛은 어. 저 세가지 색깔 가지고 다 표현이 돼 섞어가지고 이게핸드폰화면이야 r g 비. 검은색도 있는데? 응 검은색은 불을 끈거야 색깔이아니야핸드폰화면이화면을 아, 한번 어떤 그림인지 좀사어볼까이기도이렇게 어, 보인다 도대체 이핸이런그림이었어 모자 오 맞아 모자. 응. 그리고 지문 올려놔봐 오! 잘맞았어 한방에 내려볼까? 네 이렇게 되어있어 이제 지문! 지문! 딱 올려놔 주문이 제일 신기한데? 주문에도 땀구멍 있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응. 응.